자, 저번 시간이 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안 움직입니다. 지금 비행기 만족도도 쑥쑥 떨어지고 있고 수용량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 딱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원격 스탠드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용기인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1 0 0 인원을 모두 수용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번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지연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때문에 돈이 벌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원격 스탠드는 쓰레기입니다 적당한 거리에다가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다 없애고 새로 만들 거예요 다만 문제는 얘들도 지금 버그가 걸려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들을 잠깐 앞으로 당겨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시간을 되돌렸어요 지금 돈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방 건설될 겁니다 자 이번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활주로를 만들고요. 건설이 다된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디아이싱 패드는 구조가 좀 약간 이상하니까 얘는 아마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도 길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돌아오는 선도 만들어줍시다. 여기 서비스 도로는 끝까지 끌고 올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자 구조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탠드를 하나씩 지으면서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선 경납고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스탠드, 스탠드 하나 짓고 길을 연결합시다. 패치가 되니까 광원 효과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충 짐작은 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연결합시다. 일단 이렇게 연결할게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짓는데 벌써 60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거 한번 짓기 시작하면 돈이 점점 들어올 거예요. 좀 인내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서비스도로 마저 지을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아, 이동이 가능하겠죠? 자 만들어지는 공간은 당연히 시큐티 존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다가 문을 하나 크게 떨어줄게요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셀프 보딩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를 한 5개 정도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완성이 됐죠? 한번 연결해 봅시다. 셔틀버스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스탠드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 개 중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탑승 수속이 엄청 빨라지겠죠? 자 한번 시도해 봅시다. 가동합시다. 호잇! 아 그러고 오니 아이싱 패드 트럭이 필요하네요. 이것도 고용을 해야겠죠?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고용할게요. 제 돈이 많으니까 다섯 개 정도 지읍시다 그냥. 더 이상 늘리면 저희가 체크포인트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죠? 템플릿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그러면서 안정화가 되면 이쪽에 있는 공간을 늘리면서 이것저것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중형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별 높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하고 계약하고 이런 애들 얘네들도 계약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항공라인을 정해줍시다. 마지막에 고용한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네, 항공사 하나당 지정을 해줄게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마 내일부터 일정이 잡힐 겁니다. 만약에 마땅한 애들이 없으면 좀더 계약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괜찮네요. 어우, 큰 애들이 왔네요. 잠깐만. 아이고 스테트럭이 없다고? 잠깐만요. 5개 정도 고용을 합시다. 자, 트럭들이 도착했죠. 됐어요. 이러면 돈이 벌리기 시작할 겁니다. 보세요. 빠른 속도로 탑승이 가능하죠. 여기도 조만간 가능할 거예요. 기름도 넣어 주고. 음, 보기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중형 스탠드마다 하나의 항공사를 배치시킬 거예요. 그러면 과부하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일단 지금 남는 자리가 좀 있으니까 이쪽에도 좀 건설을 해볼게요. 딱 3개까지 되네요. 음 좋아. 여기까지만 지읍시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쪽에다가 차량 저장고를 하나 만들게요. 이 아이를 하나 만들어야지만 스테트럭들이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지어볼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기름 사태를 대비해서 뒤에다가 탱크도 몇개좀 지어줄게요. 이 아이 있죠? 음, 이 아이를 하나씩 지어줍시다. 자 지금 돈이 남으니까 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벽을 좀 확장시켜 볼게요. 그래야지만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뭐 이것저것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 짓는데도 8만 골드 이렇게 지으면 16만이죠. 그래도 값어치는 합니다.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을 없앨게요. 이거 아무래도 뭔가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클리닝 때문에 좀 꼬인 게 있어요. 이거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한, 눌러보면 클리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지연이 발생하지. 자, 빠르게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서비스 도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하고. 자, 에어커프트 카빈 클리닝 트럭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 8개 정도 고용을 합시다. 또 쓰레기 처리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켜봐야 돼요. 여기도 진행 중이죠. 좋아요. 그러면 탑승 수속이 시작되고 음 좋네. 넌또 왜? 아무래도 스테어 트럭들은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주변에다 짓는 게 어떨까요? 좀 위치를 좀더 가까운 데다 지어볼게요 여기다 지을수 있겠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나저나 이 아이 왜 이러는 걸까요? 어? 설마... 아 그래요. 지금 수리 중이구나.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반대쪽에다가도 행어를 좀 지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좀 방법을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공간을 좀 행거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수리고를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짓고뭐 어쩔 수 없지만 이쪽에다가 공간을 좀 양보를 해가지고 비행기 도로를 만들게요. 다섯 칸이었죠? 여기도 다섯 칸.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답이 없죠 이거 완성될 때까지 좀 지켜볼게요 자 여기도 길을 한번 연결시켜주죠 이렇게 였나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올것 같은데 어 이동합니다 그래요 일단 이런 식으로 라도 합시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빨리 여기 있는 비행기들이 수리가 끝나야 될 텐데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얘들도 빨리 날려보내야 됩니다 저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좌석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것도 카피앤패스트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지을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크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생각엔말이죠 여기 사이에다가 상점을 만들면 아좀더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자 여기도 이제 건설이 완료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칸만 좀더 늘려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칸이죠 한열칸 정도 돼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공간을 확보해 볼게요. 기대가 되죠? 아이고, 또올 쇼크가 발생했죠. 이럴 때, 또 오일을 미리 비축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올 가격을 덤탱이를 써야 됩니다. 난 기간은 길지는 않데, 그 사이에 오, 만약에 기름을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머리가 픕니다 우리 얼마나 있지? 헉! 가능할까? 우리도 덤탱이 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감을 잡기 위해서 좌석 배치를 먼저 해봅시다. 좌석 배치 일단 한번 진행해보죠. 자 일단 좌석은 이런 식으로 건설해볼게요. 자한 칸씩 띄어서 하나 중형기는한네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자 여기다 지어볼게요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아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하나씩 달아주고요. 대충 보면 이 사이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좌석은 여기 끝자락에다 계속 붙여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상점이라든가 화장실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대략 크기는 이 정도로 할게요. 여기다 문을 닫시다. 다고 디스플레이 이쁜거 달아주고 작은걸로 해야겠다. 좀 미디움으로 되죠? 좋아요. 이 안에다가 좀 멋지게 한번 지어보죠. 샵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호이 네, 이렇게 하고 큰걸로 도배하는게 맞을 것 같아. 자 우리 큰걸로 도배합시다 그냥. 그래야 먹을 맛이 나겠죠. 이렇게 공간 안 되는 곳들은 작은 것만 만들면 되니까.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약 업체를 찾아볼게요. 아마 다 만족을 할 거예요. 이거? 합시다. 이제 사람 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좀 멋지게 장식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좀 장식을 이쁘게 해줄게요. 됐어요. 자, 먹으러 오세요, 다들. 자, 쇼핑하러 왔죠? 보기 좋네요. 점점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다른 쪽에다가는 화장실을 만들어야겠죠? 화장실을 만들어봅시다. 근데 화장실은 끝자락에다 짓는 게 나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도 좀 크게 만들게요. 한이 정도면 되겠지? 짓고 문도 만들고요. 양변기를 일단 이 정도만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추가적으로 지어도 되니까 일단 이 정도만 지어놓고 세면대하고 세면대하고 핸드 드라이어는 4개 정도만 지어줄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방법이지. 자 이거 취소시키고 여기다 벽을 만들고요. 이쪽에다 벽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가림막을 만들게요. 이거 템플릿을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붙이겠습니다. 오잇! 그러니까 공간이 한두칸 정도 더 남죠. 거기는 벽으로 막을게요. 공간이 좀 아깝다 음. 그래 두칸 씁시다 두칸 쓸게요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자, 이거 완성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행복합니다 뭐야 이거 왜요? 잠깐만 아이고 그러면 이거 없애줄게요 개장할까요? 개장 여기도 개장 색깔도 이제 멋진걸로 깔아주면 끝죠 여기도 멋진걸로 좀 깔아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동일하게 색깔은 좀 밝은 색으로 할게요. 이제 여유가 되면 반대쪽에도 건설을 한번 해보죠. 일단 테스트로 이쪽에다가 스탠드를 하나 만듭시다. 똑같은 구조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다만 중간에 이렇게 수리고라든가 기타적인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라인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노력은 해봅시다. 한이 정도만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활주로를 만들어야겠죠. 자, 비행기도로 만듭시다. 다섯 칸.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도 활주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연결합시다. 램프를 이어줄게요. 아마 이때부터는 체크포인트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뜰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회전시켜서 제공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죠. 이렇게 긁으면 되죠. 회전 가능하죠? 좋네요. 자 이쪽 라인은 약간 좀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기 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좀 비대칭으로 구성을 해 볼게요 자거의다 완성이 됐죠? 이제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자 완성이 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스탠드 바로와로 바로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남는 자리에다가 행거를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이게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한두 개 정도는 더지어져야될것 같아요 얘는 아무래도 이쪽에다 지어줘야 되겠죠 건물을 이렇게 올라가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지어주고 비행기 도로도 연결합시다 좋네요 자 이쪽도 개장을 합시다 호잇. 이렇게 놓고 지금 제공이 많이 안 돼서 불만족스러운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추가적인 항공편을 제공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얘 있죠 크라운이죠 크라운이 지금 아닌데 많이 제공이 안된는데 어디야 아, 다 꽉꽉 채웠네 생각보다 아 여기 와이드캣이 있네 와이드캣 한테 하나 더 줄게 요자 넣어 가죠 자순환율을 올리니까 지금 돈이 상당히 잘 벌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260만까지 회복을 했고 여기 보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다 100% 예요 몇개 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일 수용 가능량이 75 가득 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관제탑을 건설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미 연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들면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봅시다. 아직 저희가 미디움하고 라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몇개더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선은 여기다 하나 지어볼게요. 이게 만들어지면 수용량이 아마 75가 추가로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체크인 데스크 있죠 옮기고 싶은데 제 그럴 여력이 없어요 여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쪽도 좀 정리를 합시다 추가적으로 건설할 거는 건설하고 몇 가지 더 지어줄 건더 지어줍시다 자 버스톱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지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카스탑도 똑같이 지어줄게요 이 아이인가요? 이 아이겠죠? 그리고 택시도 같이 지어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건물을 지으려면 도보를 없애줘야 되니까 일단 도보 먼저 없애줄게요 우와 사람들 정말 많이 몰려들죠 하유, 정리가 필요해 이제 슬슬 저희도 좀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할 때가 왔어요 이런 거 말고 그 가방을 운송하는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거는 음 지금 바로 지을 수 없고 여기 정리한 다음에 이런 데다가 같이 어,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어 됐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버스 스탑을 지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빨리 지어주세요 얘네들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은 알아서 건설 될 테니까 기다립시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 체크인 데스크 하고 이 의자들 있죠 이 의자들 위치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좀 위치를 바꿀게요 이 앞쪽에 있는 거다 치워내야 돼요 임시적으로 좀 대충 지을게요 여기는 2층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좀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스태프룸 있죠? 스태프룸을 이쪽에다 옮길게요. 스태프 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룸까지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쉴수 있는 의자를 좀 많이 만들어줄게요. 이쪽에 있는 의자들 다 없애서 여기 앉게 해야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없앨 겁니다. 시간 있을 때. 자, 이렇게 마크 뜬 거는 빨리 없애고, 그리고 체크인 데스크를 바로 이쪽에다 지어줘야 돼요. 자, 빠르게 지어줍시다. 이게 완성되면 여기 있는 것도 옮기고, 여기도 옮겨야 돼요. 그것도 없앱시다, 일단. 정리합시다. 정리 가능하면 없애고, 없애고. 좋아요. 자, 빠르게 의자를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복사해서, 그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줄게요.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임시적으로 화장실도 만들게요. 즉, 분명히 얘들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잠깐 화장실을 만듭시다. 어차피 돈은 금방금방 쌓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벽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영역을 지정하고 음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그래 대칭할거야 아마 대칭 될거예요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핸드, 핸드 드라이어 한 두개 정도 이렇게 합시다 자 템플릿 복사하구요 음 이거는 좀 위치를 바꿔야겠어 자 됐어요 가동시킬게요 호잇 이쪽도 호잇 아, 아직 안 됐구나. 야, 벌써부터 앉기 시작했죠?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젠더 지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전히 청소부. 제니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니터 좀 고용을 하십시다. 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서있네요. 이거 뭐여 이게? <웃음> 큰일 난데? 그 동안 여기도 좀 큐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할게요. 됐어요. 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무래도 이 시큐티 존을 좀더 늘려야 될것 같죠? 이거를 일단 임시적으로 처리를 해봅시다. 이아이죠 여기를 일단 벽을 없앤 다음에 아마 두 개나 세개 정도밖에 건설을 못할 거예요. 이거라도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셋 그리고 대기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 이것도 나중에 정리가 되면 얘들도 위치 다바꿔줄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거 이따 없앱시다. 이제 쓰지마. 아이고 자 이런거 쓰지 아 체크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자 담당자 어디갔나 담당자 담당자 빨리 오세요. 일단 얘가 c 큐티 오피서 쪽이었죠?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자리있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 오시고 자 그러면 여기도 줄을 좀 만들어주긴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줍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됐어요 이쪽도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음자 항공평은 늘리는 건 아니에요 <웃음> 늘리면 안돼 이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돈이 잘 벌리고 있죠 빨리 이쪽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호잇. 아, 여기 또 편이 잡혀있네. 얘도 곧 역할이 끝납니다. 다 이쪽 가서 발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없애고 이쪽 위에다가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업 버튼을 누르면 저 위에다가 공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조금씩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위에 다 덮어야 돼요, 2층으로. 지금 돈이... 아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운영비가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죠. 이쪽 먼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설 완료되면 이 라인까지만 2층을 먼저 만들게요. 일단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패치가 되면서 뭔가 신기한 것들이 몇 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웨더스테이션 큰 거. 그러니까 큰 게예요.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으 여기도 정리합시다, 이제. 나와요, 다. 필요없어, 나와. 자, 이렇게 나오시고.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위쪽에다가 2층을 만들겠습니다. 아,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자, 돈이 28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으... 징그럽죠? 유지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안되는지 한번 봅시다. 왜 안될까? 자, 이거는 안되는 이유를 좀 찾아볼게요. 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가운데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좀 정리를 합시다. 여기다 짓는게 좋겠다. 하나, 둘, 셋 집에 들대 많아질 것 감안해서 한이 정도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2층에서 체크인 프로세스를 거칠 거예요. 체크인 프로세스 거치면서 가방을 좀 관리하는 그런 걸좀 고민해 볼게요. 자, 한동안 사람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항공편을 늘려봤자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더 막히기까지 하고요. 아고장났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행어가 이쪽에 있는데 왜 가지 못하지? 아 그래요. 이쪽에다가도 행어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서비스 도로를 이렇게 연결합시다. 근데 왜 얘네들은 이쪽으로 연결이 안되지? 이거 한번 루트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 연결이 안돼 있었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이동할거예요 그쵸? 수리하러 이동하죠? 아 이거는 제가 컨트롤 미스였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수리를 사이좋게 받으러 갈수 있겠죠. 이쪽도 미리 만들어주는 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자, 이코노미, 프랜차이즈, 2만 달러 밖에 안 벌리고, 파킹이 20만 달러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지금 60만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서비스 한번 볼게요. 서비스, 음, 자, 유지비에 비해서는 많이 못 벌어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청소 서비스, 돈 하루에 얼마씩 벌어드리고 있고요. 그래, 뭐이 정도면 만족을 하죠. 자, 그래서 위쪽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지하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컨베벨트 시스템 있죠? 예, 이 아이를 짓긴 해야 돼요. 이것도 영역마다 좀 길게 지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중형기 쪽에 서비스를 제공시킬 겸 이것도 임시로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름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만들어보죠.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계약을 뭘할수 있을까? 음 디스플레이 그리 카페 카운터 그래요 일단 카운터 큰게 있으면 좋겠고요 자 카운터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몇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좀몇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짚고 여기를 복사해서 호잇 자 이렇게 뒤집고 그 다음에 자 우선 한번 계약을 맺어보죠 이런 아이들 가, 가능하죠? 자 계약 맺고 여기 주변에다 벽을 만들어 줄게요 이쪽은 막을까 말까? 아 막지 맙시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리를 좀 크게 지정을 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취식 가능한 테이블들을 좀 마련해 줄게요 자 앉아서 플레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들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자 취식의자 컴퓨터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고 여기다가 앉는 자리를 좀 많이 준비를 해 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앉을 자리를 지정해 주고요 이해했죠? 음 됐네요 그 다음에 모여서 앉을만 할 때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좀 행복해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여기다 장식을 좀 꾸며 주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술도 한번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 남는 공간에 바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 아이죠. 이렇게 하나 만듭시다. 만들고 여기다 의자를 설치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러면 애들 못 나오나? <웃음>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너네 뭐하니? 이거 안되겠구만 이쪽은 없앱시다. 방법이 없네요. 자 여기는 정리를 할게요 그냥.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없애면 얘네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좀 만들어줄게요. 자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이 아이를 거기 가다가 자, 화장실은 여기다 지어줄게요. 템플릿 복사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가운데 영역도 좀 정리할 때가 왔어요. 제 크게 만듭시다. 지금 돈 벌리는 걸로 봐서는 이제 확장을 해도 손해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재활을 시킵시다. 이렇게 건설합시다. 자, 할일 없을 때 꽃단장이 나합시다 이렇게. 단장을 해줄게요. 아니 녹색으로 하니까 꼭단구판 같잖아 이거. 좀 색깔을 바꿔줘야 될것같아 그래요. 이게 낫다. 아, 이렇게 할게요.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40만 지금 하루에 50만씩 벌기 시작하고 있네요. 프랜차이즈는 점점 벌어드인 돈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냥 괜찮구만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저희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자, 개장합시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장실을 애용할 거예요 자, 색깔도 바꿔주고요. 이 색깔이었죠? 자, 이렇게 합시다. 호잇! 음, 좋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을 지워줄게요 하하, 좀더지워줘야겠죠 이거? 안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까지 확장은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지하 땅코을 상당히 많이 파야 되고 들어간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구축을 제대로 하면 나, 나중에 대형 항공기를 운영할 때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번에 진행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